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는 금강경의 말씀이 있습니다. 경계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.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와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머물고 그 말에 끌려가고 그 말에 집착하고 그 말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그 말은 그저 하나의 소리 파동일 뿐입니다. 아주 잠깐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일으켰을 뿐이고 그 소리는 잠깐 동안 내 귓전에 와서 스치고는 다시 사라졌을 뿐입니다. 그말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소리라는 첫 번째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난 뒤에 내 의식이 붙잡아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두 번째 작용일 뿐입니다.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죠. 항상 첫 번째 작용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.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. 그것을 좋으니 싫으니 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. 모든 것은 인연따라 왔다가 갈 뿐입니다. 붙잡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.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 보세요. 그 소리는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. 그 상황도, 그 일도, 그 싫었던 사람도 왔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. 첫 번째 작용이 일어난 뒤에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붙잡아서 모양을 그린 뒤에 이 모양을 상이라고 하는데요. 그 모양을 취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. 그것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삶,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삶입니다. 새처럼 흔적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이고 대자유인의 삶입니다.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왔다 갈 뿐이니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만 말아보십시오. 삶의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그 모든 왔다가 가는 것들을 그저 가볍게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. 그것과의 동일시를 버리고 구경하는 자로 남아 보십시오.